세상이 무섭습니다. 뭣도 모르는 파생 그리고 허황된 현실과 진실을 깨달고 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잘되던 가게도 불경기로 인해접고 회사에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고 어렵게 생활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이모분도 일본에서 귀국하고 다대포 호프집에서 자리 알아보러 다니던 중 살아남은 전설이라는 분의 낚시에 걸려 제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재수없이 걸려들었지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일명 고수라는 말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에 급을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주말되면 부산에 내려가면 어려운 저의 형편에 술 대접에다가 만나면 이런 말씀이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고 하니 요즘은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을 하는 세상인데 주식을 하겠냐고 잘 생각해보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식이 기본 바탕이니 기초를 두고 파생을 배워보려고 말씀을 하셨고 부산의 사무실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몇번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으로 주식한 지도 10년, 파생한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계에는 자신을 당할 자가 없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길래 대화하면서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부산 내려오면 파생책 20권 정도 사줄 테니 읽어보라고 하더니 서점에 가서는 정작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하던데 지갑 자체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니시더군요. 월룸겸 사무실로 구하고 컴퓨터 사대 및 책상 그리고 인터넷 이대 잡기류 등약 600만원치 들어왔습니다. 그 양반 하는 말이 내일 시황설명 한마디에 30만원씩 받는다는 등내 말이 네 법인이 신문이나 뉴스 애널리스트 등의 말은 절대 듣지도 만나지도 말라고 하시더군요. 동창생 중에 너울제일 부자를 만들어주고 몇년 안에 최고 외제차 뽑아주겠다고 내년에는 부산 중앙동 오피스텔로 넓은데로 이사갈 거고 그리고 펀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마우스 몇분 만에 돈을 부인다는 말과 내가 너의 계좌로 본 손실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누나 수술한 후 하는 일이 없어 옵션으로 용돈 벌게 해주겠다고 워200 이상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 등등 누나와 술자리에서는 술이 너무 취했으니 너가 오늘날 책임지라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차마 눈뜨고 얘기만 들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수상한 점은 제 명의로 된 핸드폰 하나 개설하라는 등 그것까지는 제가 할 도리가 아니라서 힘게삼아 핸드폰이 너무 비싸다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수상한 많이 냄새가 났지요. 또한 본인은 절대 돈을 안 쓴다는 것이고 투자금액의 반은 자기가 용돈으로 쓰고 관리한다는 말에 가면 갈수록 본색이 드러나 보였어요. 처음엔 사무실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 며칠 정도는 같이 계시면서 매매 기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정작 주식은 몇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매일 담배 두 겁과 매일 드시는 술 그리고 밥 간식 헬스비 등등 그리고 집에 간다면서 자연스럽게 용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몰래 주식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뭔가 호통을 치시고 나시길래 좀 의심적인 행동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주식 채팅방에서 매일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정말 재수없게 걸려들었구나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스승한테 배운 비법이라고 이평선을다 지우고 충장기 하나 가지고 매매를 시키더라고요 기본 상식을 벗어나 매매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파생에도 그걸 적용하는 걸 보고 주식도 캔들의 종류, 기술적 분석, 이평선 매매기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내계좌에서 빠지는 돈과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제 사비로 돈이 드니까 저로서는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던 이불까지 옷장에 넣어주고 아침 식사 전 커피 한잔 그리고 매일같이 방 청소와 벌레질이 기본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숙식 생활에 가며 온갖 투정을 부리시더군요. 하루 반찬이 틀리면 한 소리하고 사무실이 청결하지 못하면 두 마디. 스트레스도 누나가 아침마다 만찬 때문에 더 많이 받았지요. 화낼 수 없는 나의 현실이었기에 참고 또 참고. 파생은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군요. 수익을 낸 상태도 아닌데 개인이 쓰는 사비까지 내가 낸다는 것.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당신께 배울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업료도 생각했지만 정작 주식에 대해 배운 것도 없고 파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지금 남은 돈의 20%까지 손실을 더 보면 그만둘 테니 한번더 하자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익을 한 번이라도 냈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합니다. 초보도 그 정도로 매매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정작 본인 돈은 왜안 하는 건지 결국은 파생해서 깡통차고 위탁매매로 용돈벌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명 쪽박차고 나물나라 눈감아 버리고 다하는 사실 아시는지요? 두달 동안 매매일지를 보니 거의 100번 정도 배팅을 하셨던데 잘 다니는 회사까지 그 말에 속아 이직했고 돈은 돈대로 잃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가족들에게는 상처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인간의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슬픈 건 당신한테 들은 여러 가지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제일 배신감이 느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난무하면서 잔재주로 살아오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다들 기겁을 하고 한 명이라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내 최고라입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수치심 느끼지 않은가요? 초보자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잔재주로 용돈 타 쓰시면서 살아온 인생이 불쌍합니다 본인이 정말 파생에 깡통차고 살아온 당신이기에 가능했지요 이제 저는 여기서 그만 접고제 생활로 돌아갑니다 깡통차고 불쌍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바닥에서는 파생의 고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성투하시고 절대 저 같은 사람 안 나오길 바랍니다.